냠마마 뽀뽀뽀 얍얍얍얍얍얍얍얍 안녕하세요 왕서방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또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를 중국에 있으면서 리뷰를 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샤오미 완전 무선 이어폰 두종 비교 리뷰입니다 영상 끝에 구독자 이벤트도 남겨 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이어폰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99이완, 199이완입니다. 가격을 부르면 제가 조금 헷갈리니까 이제부터 얘를 99라고 부르겠고요. 얘를 109라고 부르겠습니다. 월월, 월월, 월월 구구. 이 제품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약한 10개월 정도 지난 제품이라서 제가 뒷북 리뷰하는데 이 99보다 이1 0 9구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 0 9구가 늦게 나와 가지고 이 99의 단점을 보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큰 보산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두 제품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색깔이 조금 검은색이랑 흰색의 차이가 있다? 뭐이 정도 차이인데 가격도 100위안 정도 차이가 나고 이름도 이 아이는 홍미 에어닷이고 얘는 에어닷 청춘판입니다 네, 홍미 에어닷은 샤오미에서 저가형 브랜드로 홍미를 밀고 있습니다 이 청춘판은 왜 청춘판 이름이 청춘판인지 모르겠는데 청춘들을 호크로 보는 그런 뭐 그런 거 아니야? <웃음> 네 아무튼 이렇게 겉모습만 봤을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박스를 이렇게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따왔고요 이렇게 두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폰 케이스가 있고요 설명서가 있고 이어팁이 있습니다 이9 9이한짜리에는 충전선이 없네요 근데 <웃음> 네, 지금 알았습니다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고 차이는이 선을 하나 더 준다는 거네 이거 뭐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짧고 아무튼 이걸 준다는 거에서 100원을 더 받아먹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도 아 설명서가 중국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딱히 볼건 없지만 그래도 이 페어링 방법은 알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 페어링 할때 이렇게 고생 안 하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라도 이렇게 페어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구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구를 보시면 이렇게 보호실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게 사용 전이 보호막을 제거하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연결할 때 그러니까 새로 연결을 할 때는 설명서를 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다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쏘는 거야 거의 없네요 약간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블루투스 이어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구에 한쪽당 배터리 용량은 40mAh 입니다 한번 충전에 최대 4시간 동안 노래를 연속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영화는 약 6시간 연속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에 넣고 충전을 하면 최장 12시간 동안 음악 감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서울 부산 왕복하지 않는 이상 쓰기에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제품은 IPX4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땀으로 샤워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지만 이걸 끼고 샤워를 하는 건 비추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구구의 무게는 각각 4.1g씩입니다. 4.1? 4.1? 그리고 이 제품은 커널형이라 기에 이렇게, 이렇게 끼게 되면 이렇게 끼고 왜 이렇게 흔들으면 빠지네 네 구구의 중요 스펙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페어링은 이1 0구의 소개를 마친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1 0구의 스펙은 따로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똑같아요 그런데 공식 사이트에 보니까 이 충전 케이스의 충전 시간이 구구는 2시간으로 되어 있고 1 0구는 2시간 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뭐 배터리의 용량, 무게, 방수 성능 뭐가 있죠 또 무게 네 그런 게다 똑같아가지고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스펙 설명 할 필요가 없어요 얘랑 똑같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하나는 얘는 일반 터치식이고 얘는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손만 이렇게 갖다 대서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얘를 어 운동할 때 사용할 건데 운동할 때막땀 같은 거 나면 어기 이거 여기에 묻으면 음악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 정지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이두 제품 모두 다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QCY T1에서 없는 이, 이 뚜껑 네이 뚜껑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알아봤으니까 페어링을 한번 시켜서 음질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9 9부터 먼저 페어링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서 꺼내자마자 무슨 다른 걸 안해도 이렇게 켜집니다 지금 LED에서 불 깜빡깜빡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파워를 따로 켜지 않아도 얘가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페어링 시킬 때 오른쪽을 먼저 페어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연결이 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하나가 연결이 안 돼요 먼저 l 를 페어링을 시키면 저는 이미 지금 페어링을 시켜놨거든요 이 레드미 에어다츠 R 이라고 되어있는 거네 이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구구부터 자 그러면 이 구구는 들어봤으니까 이 백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미리 페어링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빼서 뜨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암마마 <목소리도> <목소리도> 뽀뽀뽀 얍얍얍얍얍얍 네자 이렇게 두 가지 다 들어봤습니다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솔직히 이두 제품 음질에 관해서는 두 제품 둘다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음질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어, q c 의 T1 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약간 고음에서 어 째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뭐 가성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제품 이 제품 터치 하나에 100위안 정도 더 돈을 받아 먹고 있어요 그래도 얘는 99위안이라는 그싼 가격에 어, 나름 괜찮다 라는 뭐 그런 느낌을 들수 있는데 이 109위안짜리는 딱히 이 터치를 쓸 때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고 이 터치를 잘못 터치를 해가지고 막 노래가 끊기고 시리가 막 나오고 막막 막 난장판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걸 지금 청춘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건 청춘을 이 우리 청춘들을 호불호 보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이 99원 탈리는 나름 뭐 가성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해보면서 많은 리뷰어들의 뭐 그런 동영상 리뷰들을 봤는데 이 제품 완전 쓰레기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보고 뭐 사용을 해보면서 이게 그 정도인가 99위 안에 어, 그 정도로 음질이 쓰레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주...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하이엔드 이어폰 싸야죠. 왜 굳이 99위 안짜리 사가지고 그런 쓰레기라는 뭐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99원짜리를 사용하면서 그런 뭐 하이엔드급 음질을 바라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제품이 어 볼륨 조절이 안 된다는 거 빼고는 음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99위안. 그 돈값 한다하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예 뭐 못들어 줄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 이건 진짜 볼륨 조절은 샤오미에서 약간 보완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뭐 생각을 듬합니다 네 아무튼 아 오늘 뭐맨 마지막에 약간 푸념식으로 하긴 했는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구독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이 에어닷 필요하시거나 제품을 써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어, 남겨주시면 제가 한달 후에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